5월 5일 오후 2시 42분에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에서 규모 6.5, 진원의 깊이는 12km, 최대 진도는 6강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기상청은 당초 지진의 규모를 6.3, 진원의 깊이를 10km로 발표했으나 이후 규모 6.5, 진원의 깊이는 12km로 수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시카와현 남부와 니가타현, 도야마현 등지에서도 진도4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시카와현 소방당국에 따르면 스지시에서 주택 3채가 무너졌고 남성 1명이 지진으로 사다리에서 떨어져 침정지 사태에 빠지는 등 두 명이 의식불명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5월 7일 일요일 오전 6시 현재 일본 이시카와 현 노토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토사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벌써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 바위와 흙이 주택까지 밀려왔고 신사의 입구에 서있던 기둥문이 쓰러졌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내일 5월 8일 저녁이 되어야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저녁까지 폭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며 5월 7일 오전 6시 현재 50여 철하의 여진들이 현재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 중에 있기 때문에 포우가 지나간 이후에도 산사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진이 안 좋은 시그널인 이유는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의 6.5 강진 발생 약 15시간 전인 5월 4일 저녁 11시 1분에 니가타현 이 가미나카의 조키에서 규모 3.8, 진원의 깊이는 20km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가타현과 이시카현의 연쇄 도미노 지진이 자주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5월 4일 니가타현 지진 이후 이 니가타와 이시카와현에 대한 강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겠다는 영상을 제가 만들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최근 최근에 제가 일기예보 연구조사를 더 신경을 쓰면서 이시카와현의 지진 관련 경고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시카와현에서는 15시간 후인 니가타현 지진 15시간 후에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날씨 관련 영상을 만들던 중에 다시 지진 관련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해저 테널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최근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일본의 지진들은 일본의 주곡구 시마네현과 후쿠오카, 규슈 후쿠오카 해역 그리고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근해 그리고 이 이시카와 현에서 연속 지진이 이 발생을 하면서 한반도에도 이 그로 인한 지진 해일 피해가 이 발생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하에서 만약 한일 해저 터널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이 해저 터널 인근에서 이 해저 화산 폭발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이 건설될 경우. 해저 단층의 폭발 혹은 일본 큐슈, 주곡구 또한 이시카와 현의 강진으로 인하여 해저 터널에 큰 한일 해저 터널에 큰 타격을 줄수 있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 혼슈와 이 호카이도 사이의 이스가르해협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 중이며 문제는 그곳에서 총길이 53.85km의 이 세이칸 해저 터널이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이시카오 현과 니가타 현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하고 을 있으며 그리고 아우모리 현 동쪽 앞바다에서도 최근 새벽 2시 47분에 규모 5.5, 전원의 깊이는 70km의 진도 4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 5.5의 강진이 이 발생을 한이 아우머리언 동쪽 앞바다 근처에는 바로 이 세이칸 해저 터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이칸 해저 터널이 바로 이 스가르 해협 아래를 통과하여 이 혼슈섬의 이 아우머리현과 이 호카이도섬을 이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해저터널 아래에 이 140m의 이 선로가 있는 이 세이칸 해저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이긴 터널이지만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해저 화산 폭발에 위험한 터널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도쿄전력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 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는 길이는 약 1,300m인 이 해저 터널을 거쳐 원전 앞바다로 방류될 것입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 터널 역시 최근. 후쿠시마를 비롯한 살리코 해역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만약 해저의 화산폭발 등의 강진으로 인해서 붕괴가 될 것이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